병균떠러져? 응 어, 날리면 병균떠러져 그 병균 맨날 우리가 먹는 병균일 수도 있잖아 이게 네, 그럼 가서 비둘기 잡아먹어 아니야 <웃음> 진짜 먹을 것 같아 뭐 개설이야 비둘기가 불쌍한데 더럽고 못생기고 징그러워 그리고 좀, 그리고 완전 건방적 건방지다고? 어. 하긴 요즘 비둘기 좀 건방진 것 네, 같아 날에는 사람이 근처에만 <웃음> 이렇게 이렇게 날아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었잖아 어. 렇게먹 이렇게, 이렇게 어. <웃음> 사람이 자기를 해야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아나 봐 맞아 어. 이제 비둘기가 맨날에 발로 이렇게 차려고 신용하면은 도망가잖아 어 도망가야 정상인데 신용. 요즘 비둘기는 어? 발로 차면 차진다니까? 그래서 신용을 하면 안돼 졸라 웃기다고 어? 데 옛날에 어. 너 그런 거 아니었어? 항상 이렇게 비둘기 보이지어 <웃음> 좋았어 좋았어 어, 뻥이오랑 <웃음> 그 뭐야 그 아니야. 조리퐁 조리퐁 아니야 비둘기 모이가 따로 팔아 상당해서 비둘기 어. 어. 모의 전용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팔고 가서 어. 이렇게 바닥에다 정말 뿌려 내가 인기가 많고 싶은 거있 어. 애기 때엄마 사줘 엄마 아빠가 사주, 사주거든? 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내 집으로 이렇게 막 뿌려놔 내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어 그러면 내집으 새가 팍너 완전 인싸 되는 어. 거야? 그러면 완전 개식 인싸 식 인싸? 어. 너 관종이야? 어... <웃음> 뭐가 신는데 <하시는데 웃음> 고개, 고개 어, <웃음> 거길 때마다 거, 고개 까딱까딱 거리는거? 저 고개를 까딱거리저 <웃음> 몸짓이 너무 싫어 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잠깐아있을요 <웃음> 내가 비드기 <웃음> 비드기 <웃음> 비드기 파티 비드기 파티